엔티티 레인보우는 비가 온뒤 흔히 볼수 있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7가지 색상을 가진 무지개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빛과 대기 환경에 따른 결과물이 아닌 엔티티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엔티티 레인보우는 일반 무지개와 비교했을 때큰 차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180도의 각도를 보이는 일반 무지개와는 달리 엔티티 레인보우가 가질 수 있는 각도는 최대 70도가 한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관측 보고에 따르면 하창한 날씨에는 우측 방향으로 갈수록 선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엔티티 레인보우는 흔주림 방향자를 유혹하는 페퍼민트와 비슷한 향기를 가지고 있어 이를 파악한 방향자는 유혹이 아닌 경고의 표시로 보고 그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엔티티 레인보우에게 다가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게 된다면 대상을 사망케 하는 프리그가 실행됩니다. 이는 대상에게 즉각적으로 약 1000-5000램 에서 정도의 방사선을 노출시키며 즉시 사망하지 않을 시에는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암 발생이나 여러가지 효율증으로 인해 접착 고통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엔티티 레인보우가 지닌 고 방사능 공격에는 특이점이 하나 존재하는데 미생물, 엔티티, 인간을 포함한 동물 외에는 방사선에 대한 피해가 제로에 가깝고 식물과 균류의 경우 샘플을 채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독성에 시용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엔티티 레인보우에 의해 약이 된 방사선은 일반적인 방사선의 체류 기간보다 매우 짧은 약 2주 정도의 수명을 보였는데 체르노빌의 방사선이 없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4,000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2주로하는 기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만질 수 있는 무지개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백룸의 무지개를 만지려 다가가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